대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정국이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동여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 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의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으로 믿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군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최재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 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수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슬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낯득 니다 권력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